안녕하세요. 파쿠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네. 진짜. 네. 일단은 저랑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작가, 네. 친구니까 네. <웃음> 어, 이번에 전시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보러 왔는데 너무나 이쁩니다,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봄을 꿈꾸며라는 네. 그런 펭귄의 모습은 상상도 못해가지고 네. 어, 이거 한번 설명을 해줄수 있을까요? 어떤 <웃음> 어... 원래 펭귄이랑 꽃이랑해서 같이 주제 잡아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전시 날짜가 딱 봄에 겹쳐지면서 아 그때 생각했던 그 그림 꼭 그려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전시 시작했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꽃 꽃이 네 종류가 있어요. 네. 목련이랑 개나리, 벚꽃, 민들레인데 네 종류의 꽃을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꽃 봄이 시작된 순서대로 이렇게 꽃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 목련이 이제 제일 맞았는 게딱봄련 피는 거 보면서 전 봄이 딱 왔다라고 되게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목련에서 이제 애들이 잠을 자고 있다가 봄이 왔거나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개나리가 피면서 봄을 맞이하면서 봄이 왔다고 개나리 피를 보면서 봄이 왔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주는 거죠. 굉장히 포근해 보여요. 네. 네, 그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서 봄, 봄을 맞이하고, 네. 개나리가 쭉 가면서 이제 먹고 음. 절정이잖아요. 네. 어, 진짜 봄에 절정이 왔다. 벚꽃에서 내리는 것. 펭귄들 난극에 눈 내리는 것처럼, 난극 벚꽃빛 눈쫙 내리는 것처럼, 그 별똥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벚꽃을 지나서 봄의 마지막. 근데 거의 뭐 여름 초입 단계인데, 이제 민들레가 이제 씨앗이 면서 퍼져나가면서 봄이 끝나 여름이 오잖아요. 펭귄 이제 봄을, 봄에 와서 잠에서 깨어나서 봄을 즐기다가 마지막으로 민들레와 함께 봉바제행으로 봄을 떠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어 이거 꽃하고 다 의미가 네. 되게, 되게 많이 생각하고 고려를 하셨나 봐요. 예전부터 꼭 그리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 그거를 그냥 이제 다 어. 구현을 한 거죠. 아 어,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해주시고 <웃음> 나와주시고 영광입니다. 정말. 아저에 네. 저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팬인 거 알죠? 네.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웃음> 몇 년째 팬인 거 알고 네. 있죠? 아 저는 항상 팬이에요. 여기에 뭐 굿즈들도 있는데, 굿즈, 네. 이거 판매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워낙에 이쁜 이런 음. 작은 일러스트들도 있고 네. 이렇게 너무나 이쁜 일러스트가 있는데 너무나 이쁜 그림 너무나 잘 감상했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여기다 방명록을 쓰긴 했는데 네. 정말 제가 글씨를 잘못써거든요 <웃음> <웃음> 정말 아프을 써가지고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요 네, 그럴게요. <웃음>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네, 할게요. 감사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o h e n e x e i i g t to the